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방탄소년단 2022 피플스 초이스 와워즈네게 부문 노미네이트 스포츠 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이 여전한 글로벌 인기를 입증했다. 방탄소년단은 27일 현지시각 발표된 미국 2022 피플스 초이스 와워즈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 드 PCA에서 네개 부문 수상 후보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의 그룹, 더 그룹 오브 2022, 올해 의 콘서트 투어, 더 콘서트 투어 오브 2022, 올해 의 뮤직비디오, 더 뮤직비디오 오브 2022, 올해 의 컬래버레이션 송, 더 컬래버레이션 송 오브 2022등 4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특히 올해 의 그룹과 올해 의 뮤직비디오, y 투컴더 o 스트뷰 e t 모먼트 부문에서 3년 연속 수상에 도전한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의 콘서트 투어에서는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로 후보에 올랐다. 로스앤젤레스, 서울, 라스베이거스 등 세계 도시에서 총 11회 열린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는 약 45만 8천 명의 관객 수를 기록하며 미국 빌보드 박스 스코어 투 투어 부문 4위에 오른 바 있다. 방탄소년단은 개별 활동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전국은 찰리 부스와의 협업곡 Left and i g h t 피트. 윤쿡 오브 BTS, 프로 올해 뮤직비디오와 올해의 컬래버레이션 송 수상후보에 올랐다. 이 곡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7주 연속 차트인 10월 29일자 차트 기준 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022 피플스 초 이슈와 워즈는 오는 12월 6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센타모니타에서 열리며 NBC 방송과 이 채널을 통해 방영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